신인배우 한은수입니다 음 베스트 이그 조금만... 에요? <웃음>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제가 조금 하찮은 애들을 좋아해서 뽀짝뽀짝한 애들을 이길 수있을요 팔씨름! 팔씨름! <웃음> 팔씨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롱어커를 약간 주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롱어커. 여기까지 오는데. 네. 부럽지가 않아. 장기아 가수님, 부럽지가 않아. 비가 어, 해서 가방을 놓고 발을 닦으러 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아요? 네. <웃음> 어, 아니요. 저 알람 다섯 개씩 맞췄나요? 알람 소리 그 아이폰 경보음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저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요. 운송일 때는 안 듣는데, 이제 낯가리고 이래서 무표정하고 있으면 은 나중에 이제 첫인상 어땠어? 이러고 물어보면 다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뷰티인사이드에서 한효주 선배님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잔잔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2022년.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더 많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는 베스트 신인배우 한은수고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